세상 이큰 테러입니다.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젠 그대 아니지. 아. <웃음> 여러분, 이 진달래꽃 노래 참 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죠.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음, 절절하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음, 와, 이제 막, 뭐 역겨워 하면서까지 갈필요 뭐가 있습니까? 아, 아니 그렇습니까? 네, 날 떠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운가요? 음, 아직도 그 사람한테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 손? <웃음>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꼭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안보라도 주고 어, 서로 오가면서 지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시기 오기만 해봐라 내가 완전히 뽀사버린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 내가 완전히 복수할 거야? 이번에 하면 아주 빵 차줄 거야? 그러시는 분들 음, 오늘은 모르겠어요 이내 네 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진 저도 몰라요 카드를 계속 뽑으면서 리딩을 하는 거니까 진짜 내님이 돌아오기를 어, 연락이 오기를 바라시는 분은 딱그 카드를 뽑았으면 좋겠고 나는 아니야 아직 뽑아버릴까 오기만 해봐. 너 죽었어. 라고 하시는 분은 딱그 카드를 뽑았으면 좋겠어. 음. 속이 시원하고 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어떡해요? 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거지 아니 그렇습니까?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날 때면 그 사람의 마음에 버나 연락은 언제쯤 카드 골라주세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보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1번 카드 내가 골라놓은 거고요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거예요 어, 그 사람한테 연락이 어떻게 오는 건지 자 요거는 요 위로 밀어놓고 뽑은 카드를 갖다가 어디 한번 보아봅시다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요? 라고 한다면 음. 지금 그 사람은 일단은 뭐하고 있을까? 음. 조금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인가요? 음. 내성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요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젠 그대 아닌지 그건 아닌 것같아 여러분 떠나서 행복하지 않아요. 음. 왜 행복하지 않냐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거를 뭐어쩌 알겠어. 그냥 카드 자체에서는 뭐 저기 막 관제구설의 대표적인 카드 나왔고 아니면 그냥 세상만사 다구차아 가지고 조금 어, 조금 이기적으로 완전 이기적인 거 말고 조금 이기적으로 자기 할 일만 해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던 아 머리 아프고 속 시끄러우니까 내할 일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이 사람이요 약간 패닉 어 패닉? 멘붕? 뭐 이런게 온것 같은데 왜 패닉하고 멘붕이 왔을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후폭풍이 온 건가? 어디 한번 과거의 카드부터 한번 뽑아봅시다 과거의 카드 여러분을 떠날 때그 심정 여러분을 떠날 때그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보아보아요. 어디 봅시다. 제발 음 좋은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왜 왜 이래 <웃음> 첫번부터 악마 카드가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음, 좀 여기는 좀 강렬한 것 같은데 어, 강렬해서 참 여러분 오마이갓 oh 여러분하고 있었을 적에 아니면 떠난 여러분하고 헤어지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왜 이렇지 여러분이 찾어요 아니면은 그. 다툼이 반복되던 질긴 다툼이 반복되던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 아니면은 선생님 다툰 것도 없어요. 그냥 말안 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말을 안 해요. 그랬을 수 있고 어 쌍방이 다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서로가 이 여기는요. 마음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했다. 마음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 몰라. 어, 서로 자기 감정만 음, 서로 자기 감정만 얘기한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못 이길 것 같은데. 음. 하, 예, 여러분도 화나면은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여러분은요, 부드러운, 부드럽고 좀 이해심이 있고 포용력이 있어요. 어, 말을 그냥 막, 막 잔소리 하는 타입은 아니지 싶어. 근데 저 아닌데요. 잔소리 되게 많은데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잠, 어, 뭐 이렇게, 그뭐잔소리는할때 하더라도 상대방을 갖다가 많이 이해해주고 좀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은 자기 감정에만 너무 내 감정만 내 감정 위주로 그랬었던 게 아닌가 싶어 또 이런 사람이 잘할 때또 되게 잘하지 않아요? 어. 좀 성격이 뭐 아니면 도 같은 그런 성격이 있지 생각을 해봐요. 맨날 뭐 화나면 방에 들어가서 문장 보고 말안 하고 몇 며칠 말을 안 하고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그쵸, 나 피곤해서 어떻게 사겨요? 사기, 사귀, 못 사기지? 그런데도 사겼다라고 하는 거는, 사귈 때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섬세하고 달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순수함이, 어, 순수했었다라고 봐요. 어, 둘이, 여러분하고 있, 둘이 있었을 때 순수했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거는 아는 바가 아닌가? 음 여러분하고 헤어졌을 그 당시에 그래도 너하고 내가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 어, 너가 찐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그 계산 같은 거 하지 않고 진짜 서로가 서로의 어, 마음만을 어, 생각하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네가 다정했던 내가 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거 같은데 음 노래 가사죠? 어 그런 거 같아 사정했던 내가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한것 같아요. 여, 처, 처음에 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사랑했을 때에는 진짜 그 영혼의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 같은 것도 너무 좋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그 어떠한 그 정이 멀어졌을 때는 말이 굉장히 차갑게 나간 게 아닌가 그로 인해서 이 사람하고 다툼이 일었었다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어 되게 그 진짜 그 뭐라 그래요 어 빡쳤다 그래야 되나 <웃음> <웃음> 아내 좋은 말이 생각이 안나 자기도 나 되게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했다. 너랑 나랑 그렇게 진짜 달달하고 정말 좋았었는데 어, 세상에 사, 어떤 사탕이 어떤 캔디가 이보다 덜달 수가 있나?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달콤했었는데 지금 너의 모습은 어, 완전히 냉정하기가 짝이었구나. 이게 무슨 대안? 이게 무슨 대화냐?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라고 볼수 있냐? 그래갖고. 막 대판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음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했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모르지 선생님 그, 그, 그게 그그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노력했어요 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왜냐하면 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 여러분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도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고, 있 그걸 차곡차곡 차곡차곡 쏟아뒀다가 한 방에 터트리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이 사람도 똑같은 거 같아. 근데 이 사람은 더 차곡이야. 완전히 칼차곡 있죠. 아주 차곡차곡. 그리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야 됐으니까 그 차곡차곡 쌓은 걸 갖다가 찍고 나올 때는 얼마나 폭발력이 강하겠어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야. 폭발력이. 그렇게 한바탕 댄탕하고 싸웠던 게 아닌가. 어, 싸움도 징글징글했다.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은 어쩌면 은 그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내뱉었을 수도 있어. 어. 그런데 그또 아이러니한 게뭔줄 알아요?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내뱉었는데 어, 정작 내가 널 아직도 좋아해. 내가 널 아직도 사랑해. 내가 너를 아껴란 말은 안 하고 그 말은 못 하고 치다 어, 서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그런 얘기만 한게 아닌가. 이게 순 순수, 사람이야. 순수한 사람이 한번 그러니까 순 순수한 사람이 하나 무서워. 순둥이가 하나 무섭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이사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디 한번 봅시다. 현재는 어떤 심정인지. 음 카드상에서는 이사람 후폭풍 되게 세게 왔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후폭풍이 되게 세게 왔다. 어, 지금은요. 되게 완고해져 있다. 음, 완고해져 있고 이 사람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어, 예전에 나는 없어. 나는 어 정말 나만 생각할 거야라고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이 사람이 철저히 이기적이 될 거야. 난 앞으로 나만 생각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서 현재를 갖다가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데 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뭐 가자. 잘 어, 나는 진짜 나는 나는 성공할 거말 거야. 아자 이게 아니라 약간 그 오기의 차 있는 그런 마음. 음 그래. 어 나만 생각 앞으로 나만 생각할 거야. 이기적이 될 거야. 어 너무 이렇게. 어, 너무, 이렇게 뭉쳐져 있다. 사람이 너무 꽉 눌려, 눌려져 있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후폭풍이란 걸 모르나 봐요. 음, 후폭풍이 왔는데, 후폭풍이란 것도 모르고, 자기는 새로운, 어, 내가 뜻한대로 새로운 길을 갔다가 가고자라고 하는 것 같아. 음, 새로운 길을 가,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새로운 길을 갈수 있을까?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새로운 길을 못갈것 같아요. 왜 <웃음> 그러냐? 쉽지도 않아. 이 사람이 노력은 참 많이 해요. 어, 그냥 그 여러분들을 갖다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자기도 진짜 새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노력은 하지 않겠는가 어, 하려고 별로 별그 별 다해요 뭐 혼자서 산책도 다니고 어, 여행도 다니고 산책도 다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 뭐그그 그 한강을 갖다가 조깅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자기도 그런 걸 갖다가 다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별로 크게 소용은 없을 것 같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음, 그것도 조금 힘들고, 왜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그, 달릴 때, 어, 그런 걸 갖다가 자꾸 달리고, 잊으려고 하고, 어, 그, 이제, 아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그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여러분과의 그 소중했던 기억들이 그냥 불이 불식, 어, 무의식 중에 탁, 탁, 탁,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음 mm. 그, 저기, 막, 무의식 중에 탁탁 터나온다라고 봐. 그래서 그, 이 사람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솔직해, 솔직한 심정으로 당황스럽다. 응. 그냥 다 털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너라는 사람이, 어, 툭툭 켜나오고 너에 대한 기억, 너랑 있었을 때 했던 즐거움, 너랑 있었을 때, 어, 쌓았던 추억들, 막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갈라가도 못 가고, 갈라가도 못 가고, 어, 갈라가. 또다시 이 자리에 어, 서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다 음, 행복하지가 않고 마음만 진짜 울라지게 계속 마음만 잡숫고 있어 마음만 잡숫고 행동은 못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지 미래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아요 미래에는 어떻게 할 거지 자 미래의 카드, 미래의 카드.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어디 보아 봅시다. 음, 이,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락은, 글쎄 연락은 안할것 같아, 이 사람은. 뭐, 단전 짓긴 어려워. 아직 카드가, 미래의 카드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연락이라기 보다는,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 내가 결정한 대로 어, 내 행복 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거야. 라고 어, 자기가 결정한 대로 가는 것 같은데 어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기다려봐요. 이제 두장 뽑아서 미래카드 아주 어, 봅시다. 미래카드 어떻게 될런지 흠. 그냥 그 자기 뜻대로 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렇게 대단하지는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가려고 한다. 어, 적극적인데 소극적.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래, 난할 거야. 딱 하다. 그래, 가자. 에이, 가자 하다가, 아니야. 내가 자꾸 이렇게 쳐지면 안 돼. 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적극적인 가운데 자꾸 처지는 마음을 갖다가 다 잡고 다 잡고 다 잡는 중이다 아 그렇게 다 잡을 거면 오지 어, 진짜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아 어떤 상태요 아까 좀 방금 말했잖아 그래 나만, 어, 나만의 나만 행복으로 해서 살 거야 가자 이러다가 그래 가야지 에휴, 뭐 저기 하겠어 가야지 힘내! 가자! 이러다가 아 어, 맥이 딱 빠져요 아 이렇게 하면 연락을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어? 아니 이렇게 할거면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 이 사람은 음. 고집을 부리고 있고, 여, 어쩌면은 그런 수 있어요. 뭐 무슨 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좀, 어, 알아서 좀 네가 좀뭐뭐밥 음, 먹었니? 라도 그 소리라도 해주길 바라는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바라는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얘가 그래 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러기는 좀 그렇다 이거지. 어, 나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돌아올 생각은 안하 연락할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음. 이제 그럼 끝끝내안할 건가요? 라고 하면은 글쎄. 음. <웃음> <웃음> 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있어요 어, 지켜보고 있을 수는 있고 이 사람이 좀이 사람한테 조금 시간을 줘야 될것 같아 왜그러 미래에는 점점 마음이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어떻게 바뀌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좀 고집스러워지는 네. 건 있어. 어,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라는 그런 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미래에도 이 사람이 결정을 쉬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에 대한 집착을 갖다가 이 사람도 내려놓으려고 무더히이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무더히이 애를 쓰면서도 자꾸 푸사의 눈, 눈이 가는 건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봐.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 어, 근데 연락은요 만약에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면은 연락은 조금 음, 힘들지 않게 힘들다 당장은 힘들지 않겠는가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와이 사람은요 엉덩이에다가요 어, 강력접착제를 갖다가 한 2만톤은 붙여놓은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 단속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막 그렇게, 어, 막 뭐, 오겠다? 그리워는 하면서도, 마음에는 있으면서도,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뭐, 할지는 그거는 조금 미지수예요. 음, 왜 미지수냐라고 한다면은, 자존심도 세고, 어, 자존심도 세고 여러분이 구부리지 않을 거라는 걸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어, 여러분이 구부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구부려야 되는데 그건 또 어, 허락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발걸음이 그렇게 쉿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이 사람이 오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음, 아니 이 정도 제가 카드 엄청나게 많이 뽑았잖아요 어. 이 정도 뽑았으면 그래도 어 오고 싶다 뭐 이런 거 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어,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에 대한 추억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고집이 대단하지 않겠는가 고집이 어마어마해요 어.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먼저 연락하고 하면 은 이것도 두팔 벌려 받아줄지 그것도 미지수야 뒷끝이 길어가지고 어, 뒷끝이 또 길어 참 애매한 노릇 아닙니까? 어쩌라고 그냥 그러면은 네가 좀 연락 좀해 그럼 내가 못 미치기는 척하고 따라가 줄게 하고 어떤 사인이라도 주면은 내가 연락을 하겠는데 그런저런 저것도 없지 않아 그런 그런 것도 없지 않나 싶어 좀 기다려봐요 음, 연락 올 확률이 있나요? 라고 본다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음, 그러면 어느 정도나 있나요? 라고 한다면 글쎄 이게 연락이 온다고 제가 될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이러한 성격을 갖다가 고치지. 사람은 나쁜 데는 없어. 음, 뭐, 진짜 성격이 이 모양이어서 그렇지. 음. 사람은 조금, 그, 비관적인 면도 없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약간 비관적이거든. 어, 낙관적인 사람은 아니, 그러기 때문에 연락을 못한 거야. 만약에 이게 낙관적인 사람이었으면 벌써 연락이 왔어요. 조금 비관적이고, 그러면서도, 어, 이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 암튼, 어, 조금 기다려봐요, 연락을. 저기 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떠날 떠날 때그 사람 마음의 변화 날떠나 날떠난 날 떠난 그 사람 마음의 변화 연락은 언제쯤이라는 내용인데요. 카드가 이렇게 대기 세 개가 있죠. 이게 과거, 현재, 미래예요. 순서대로 리딩을 할게요. 오늘은 음. 조금 어뭐그 저기 말 리딩은 같지만 그래도 약간 변화를 줘봤어요 나름 <웃음> 어디 봅시다 날떠난 그 사람 음, 어디 봅시다 마음의 변화가 있을런지. 여기는, 여러분 떠나서, 잘 되고 있는데? <웃음> 아, 이게 참, 아, 이게 잘 되면 안 되는데? 오, 되게, 이 사람은 되게, 이게 지금 행복해, 행복하다? 되게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 왜? 음, 선생님, 왜요? 저기, 막, 뭐, 잘 되는 거 싫어요? 어, 저기, 막, 뭐, 잘 돼, 가, 다가, 마지막에서 일이 잘못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과 끝이 꼭 같으라는 법이 없다라고 봐.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나라는 거예요. 자, 과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떠났을 때이 사람 마음이 어땠는지 떠났을 때 마음 이 사람은요 어 여러분 떠나서 처음에 진짜 카드에서 정말 잘된것 같은데, 아이고 일사천리로 됐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완전 내 세상이다라고 그랬던 게 아닐까? 음, 다잘 됐어요. 어, 자기가 원했던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여러분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떠나면서 이런 마인드로 바뀐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들을 떠나 헤어질 그 무렵에, 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정을 주기보다는, 음, 정을 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어, 책임지고 뭐하고 그런 거? 어, 이제는 이 사람이 싫은 것 같아요. 나도 남들처럼 그냥 약, 그렇게 약게, 약게 살고 싶다? 어, 그렇게 마인드가 변해 버린 게 아닌가. 뭐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게 할 말이 없지만 음, 조금 마인드 자체가 변한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다라고 봐. 어, 뭐하러 깊이 사랑하면서 사냐? 어, 책임 그냥 편하게 그냥 엔조이 하다가 어, 그냥 적당히 적당히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미안한 감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래도 여러분을 떠날 무렵에 슬퍼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어요. 음, 없지는 않았고.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아, 뭐잘 지내겠지 하면서 그냥 힐끔 한번 뒤를 돌아봤다? 뭐그 정도? 그러면서도 좀 찜찜한 그런 마음? 그 여러분들을 갖다가 슬픔 속에, 아, 슬픔 속에다 두고서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와버렸던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게 그렇다 그, 그 한국 사람들 그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말질하게 좋아하는 거말질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수많은 그 비난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말질 구설 그런 거에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맘먹은 대로 그냥 자기가 그걸 갖다가 실행에 옮긴 게 아닌가? 음~ 실행에 옮겼다라고 봐야 자기가 맘먹은 걸 여러분이 아프거나 어~ 마음이 아프던 말던 그 사람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봐 그래서 그~ 그~ 오롯이 그러한 슬픔과 배신감과 분노는 다 누구의 몫 어~ 여러분들의 몫이었다라고 봐요 그~ 그~ 런거 있잖아요 그~ 남녀가 서겠다 헤어지면은 남는 게 아픔뿐이겠어요? 시간도 잃어버리잖아 다그 공들였던 시간 어 갖고 왔던 시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게 이 마음속에 하나의 응어리가 돼가 응어리로서 가슴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응어리 속에는 덜어는 그리움도 있는 사람도 있고, 덜어는 실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덜어는 분노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마음에든 모양새가 다 다르긴 하지만 왜냐면 어떻게 헤어졌는지 각자마다 그 저게 그 세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레벨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실망 속에서도 버려지지 않는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한 추억과 사랑, 뭐 그런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은 그냥 보면서 떠났다라고 그래요. 근데 보면서 떠났는데 마음이 편했냐? 안 편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상당히 이기적이 돼서 떠났던 느낌이 쫙 나지 않겠는가 근데 나는 그래 이 사람이 모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모르냐라고 한다면 은이 음, 사람이 이렇게 쉽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내려놓고 갔지? 난 그게 더더 어, 더 신기하네 그런 위인이 못되는데 근데 뭔가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집착도 쩌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갖다 이렇게 냉정하게 내려놓고 갈 수가 있지 음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걸 갖다가 어, 모른 게 아닌가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뭔가에 귀가 막히고 그 그러니까 눈이 눈이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럴 때 있어요. 그게 뭐, 왜 그러냐면 은 그걸 갖다가 참 말하기가 힘든데 옛말에는 그러잖아요. 걔가 귀신이 씌였다 그러잖아. <웃음> 진짜 귀신이 씌여서 귀신이 씌였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이 된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 귀신 귀신 씨나락까먹는 소리 한다라다 귀신이셨다 그런 게다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자기가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음에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서 여러분을 두고 떠난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떠냐라고 한다면은요 그렇게 막 유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어. 처음에 갔을 때하고 지금은 현재는 사뭇 다르지 않겠는가. 왜 다, 왜 달라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렇게 가고 나서 어쩌면 이 사람이 마음을 터놓을 때가 마땅치가 않은 게 아닌가? 어, 생각을 해봐요. 얕은 관계로 책임지지 않는 관계가 마음을 어떻게 소통이 돼요? 어, 그런 거 없지 않아요? 그냥 햄폰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지금 현재는 그런 거에 마음을 토널 상대가 없어. 그냥, 뭐, 저기, 막, 개밥에 도토리 모양, 겉도는 말들, 다 자기, 자기 생활에 바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어쩌면 연락이 올 수도 있겠네. 음. 여기서 이게 나왔잖아.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행동들이 자기도 뭐에 씌었다라고 봐요. 그게 뭔데요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비밀을 알려 줄게요, 여러분. 내가 이 비밀을 알려 줄게요. 잘 들어요. 내가 지금 아까도 귀신에 씌었다. 뭔가에 홀렸다라고 그랬잖아. 어, 뭔가에 홀렸다라고 하는 게 순간 이 도화 도화가 많이 들어오거나 어, 도화가 충이 생기면 이 도화 도화에 충이 생기고 기문가설이딱 들어오면은요. 뭐에 홀린듯 이렇게 어, 경로를 이탈해 어, 이 사람이 경로를 이탈한 거예요. 자기도, 이, 저기도,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미쳤나 싶을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어, 뭔가 홀린 듯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딱 그런 것 같은데, 뭔가에 홀렸다라고 봐. 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니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하고 앉아있지. 어, 연락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다 때려치고, 어, 어차피 헤어진 거, 그냥, 네, 저기, 막, 각자 도생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일자는 각자 도생하겠네. 음, 연락을 할 생각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와서뭘 어떡하겠어, 지가 한 짓이 있는데, 하하, 각자 도생하는 걸로. 그래, 어차피 헤어진 건 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진짜 과연 행동에 옮길 수, 있, 마음은 먹어서 그렇게 하기로. 근데 나는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할수 있을지, 그거는 미지수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의 뭐가? 어, 그, 대체적으로요, 어, 여자들이요, 그런 게 있어. 음, 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그 모성애 같은 거 있잖아요 어뭐 따뜻하게 뭐 끓여줬던 아, 비오는 날 너와 내가 끓여 먹던 된장국 뭐 이런 거이 어. 사람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떠올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런 거 그런 마음도 들지 걔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 수도 없겠고 그리고 확신이 없다.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확신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어쩌면 한번 연락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한번더 들이대봐 들이대봐라는 이런 느낌을 갖다 안 줬을 수도 있지. 어 그냥 여러분이 애매모호한 태도 아니면은 여러분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게끔 얘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다가오고 싶어도 다가오지 못하고, 그런, 외면 당한 건, 서로 외면하고 있는 거지. 어, 서로 외면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때? 한번 미래의 카드를 뽑아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서로 외면하고 있는 이 상태가 끝날 것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보아 보아요. 카드 귀엽지 않나요? <웃음> 자 어디 봅시다. 미래야. 미래, 미래의 카드야. 열리거라. 짜잔. 어디 봅시다. 음. 네. 여기는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쩌면 은 지금 이 상태를 갖다가 음. 여기 하고 뭔가를 갖다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 그 새로 시작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 라고 나오는데 딱히 무엇이라고 나오지는 않네 음, 자꾸 새로 시작한다 하고 싶다 뭔가 의지는 불살랐다 어 근데 그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음 어쩌면 제외일 수도 있겠는데, 쉽네.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런 것 같아. 그래도, 그, 나의 행복? 어, 우리가 행복했던 시절? 어, 그런 걸 갖다가, 다, 그런, 시, 그런 시절로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는가. 연락을 해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근데 갈등을 하고 있어요.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은 하고 있고 음, 음 초조하기도 하고 초조하다 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이 그거 있잖아 그 그 제외에도 골든타임이라는게 뭐든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골든타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 사람이 그것도 애매모호하지 않겠나 그리고난 솔직히 그래 그럴 거면은 차라리 빌어 빌면 깨끗한데 빌지를 않는다 라는 거야 빌지를 않아요 빌고서 그냥 다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 꿇고 빌면 되는데 그하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한다 진심 어린 사과 어 그걸 그렇게 안 한다 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둘중 하나다 뭐둘중 하나 뭐가 둘중 하나냐라고 한다면은 음. 연락이 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다 안올 확률보다. 음. 근데 연락이 온다 해서 이게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잘 된다라고 는나 <웃음> <웃음> 아니 받아주는 사람이 그 사과는 저기 막 받아주는 사람이 사과를 받아주는 거지. 사과를 하는 사람은 사과를 받는 사람한테 받아라, 마, 받아라 말아라 할 권리가 없어. 아니 그렇습니까? 어 그냥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상대방이 그걸 갖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뭘 이걸 갖다가 받아주고 말고 자시고야 안 그렇겠습니까? 바, 받아달라고 강요할 수 없잖아 여기는요 재해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봐요 만약에 재해가 싫다라고 한다면은요 어안 하면 돼어이 사람이 이 지금 망설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홀렸어 도화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 도화가 너무 많이 들어왔지 않는가. 선생님, 4월인데요? 이제 5월인데, 뭔 도화예요? 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그, 자오묘유도 도화지만, 진술충미도 도화예요. 어, 모르시는 분으로 해서 내가 용, 용달, 용달, 용달, 용, 용에 대해서 알려줄게. 용은 진토란 말이야. 어? 숨겨진 것들이 너무 너무 많고 어 그리고 그 완전히 진흙 한마디로 말하면 진흙탕 싸움을 라고 보면 돼 진흙탕 싸움이다 왜 진흙탕 속에 있으니까 눈을 뜬다고 해더라도 앞이 보여 안 보이지 앞이 다 가리지 음. 그러니까 고집만 세고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만 할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 용이라는 게. 어. 그러니까 이 묘목이 이 저기 막 진토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그. 막 엉키고 설켜서 어 묘에 묘가 들어오니까 엉키고 설켜서 뿌리가 다 엉키고 설켜갖고 이 저기 뭐야 진월에 이게 완전히 다 실타래가 꼬이고 꼬인 게 아닌가 못 알아들 못알아시는분 많죠? <웃음> 근데 제 채널 명렬 가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야 묘에 묘는 뭐예요 묘 묘에서 묘가 더해지면. 꼬이 어, 엉키잖아. 그러니까 지능탕 속에서 엉켰다라는 거야. 올 봄에. 어, 그 그러니까 뭐야. 뭔가 씌인 거지. 막, 어, 뭔가 씌었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해결이 나는 게 아닌가. 어, 해결이 나고 재해가 가능한 사람이 꽤 많겠다. 싫으은안 하면 돼. 굳이. 어, 저기 막나 뭐, 누군지 알아. 재해, 나, 재해는 싫어요. 아시는 분. <웃음> 알지. 왜 몰라. 그럴 때마다 내가 얼굴 이렇게 웃음이 나요 아이고 또 이걸 뽑았구나 하고 그러다가 쟤에 되면 어떡하지 아무튼 네 이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떠난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 연락은 올까요? 이게 3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되게 3개가 있어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오늘은 3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3개 미니카드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나 흠. 이 사람이요 막 그렇게 뭐 되게 어 기분이 좋고 여러분 떠나서 뭐 그렇지는 않아요. 어 사람인데 어떻게 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물론 어뭐 재밌게 놀고 어 그럴 수, 그러고 싶기도 하겠지. 어 근데 이 사람은 즐거웠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꼭 그게 제외를 가르키는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그다 좋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삶이 좀 음, 즐거웠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어, 그런 생각하고 좀이 사람이 지금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어, 좀 말, 말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그당시라디 한번 봅시다. 어. 이 사람이요. 내가 봤을 적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싶어서 저게 한건 아니지 싶어. 어. 그때 그 당시에 후회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무슨 후회? 어. 바람, 바람 핀 거. 어, 바람 핀거 후회했다라고 봐요. 음. 그거, 어, 저기, 바람 핀 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그 나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여러분한테 뭐 잘해주지 못한 거뭐 그런 생각도 나고 미안함도 있, 있겠지 어, 그 살뜰하게 해주지 못한 것도 뭐 그런 것도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뭐 지금 뭐 이제 와가지고 뭘 어떡하겠어 그냥 뭐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바람에 낙엽이 떠다니듯 그냥 이렇게 일이 됐으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지 별별저거있나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지 싶지. 음, 그렇다라고 봐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그런 거 같아요. 그래,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가자. 어, 마음 단, 단디 먹고 가자. 어. 뭐 이제 와서 뭐뭘 어떡하겠어? 어, 그냥 다잘될 거야 다잘될 거고 뭐 이별은 세상에 나 혼자 하나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 음, 하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그 그러니까 나름 감정 조절이 됐다라는 거 봐요. 그리고 떠, 그 떠날 그 무렵에 그 당시에 뭐 마음이 됐다 좋았냐 그건 아니에요. 다잘될 거야 라는 어떠한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근데 이게 진짜 희망이 비쳐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아니,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꿀꿀하잖아. 어, 꿀꿀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자 아자 아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어, 그런 거지. <웃음> 참 어이가 없네. 어, 그런 거예요. 어, 저기 막뭐 그, 뭐지, 방국낀 놈이 속낸다고. 음, 그러 그렇게 하고서 진짜 혼자서 생쇼를 하고 갔다라고 봐요. 음, 왜 생쇼라고 하냐라고 하냐면은, 아 참, 혼자서 다 한다. <웃음> 이게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진짜로 헤어지고 싶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지. 어. 이 사람에 진짜 헤어지고 싶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진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어, 있었겠나? 라는 거예요. 그, 그건 아니지 싶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용서를 구한다? 어, 용서를 구해볼 생각도, 이 사람이 떠나가면서 헤어지면서, 아, 용서를 한번 빌어라도 볼까? 이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어, 했다라는 거야. 어,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하겠어 헤어질 마음은 없었거든요 난 그렇게 보여 헤어질 마음은 없었고 용서를 갖다가 빌, 빌어볼 생각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카드를 본다라는 거는 그때 용서가 안 됐다는 뜻이 대화가 결렬됐다라는 거지 왜 결렬됐냐고 라 하면 은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안 받았었으니까 결렬이 됐겠지 음, 그렇다라고 봐 그러면,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카드를 뽑아볼게요. 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여러분한테 용서를 빌고 싶고, 여러분한테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전하고 싶은 게 맞는 것 같아. 선생님, 됐거든요? 어, 꼴도 백기 싫거든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저기 뭐 좋아했던 게 아닌가. 여러분하고 즐거웠던 시까지 자꾸 떠오른다라고 봐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여러분은 아이, 나는 지금 전 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와도 안 고마워하시는 분 손. 어, 있지 입지 있다. 어,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고 라 하면 은 여러분은 지겨웠을 수도 있거든요. 음, 지, 여러분은 지겨울 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 흑폭풍 왔어요. 흑폭풍 음, 왔어. 저기 막왜 흑폭풍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후회를 하고 나름 용서를 갖다가 빌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나 없이 너무 잘 지내. 날 떠나 행복한 지가 아니라 널 떠나 행복해. 이런 것 같아요. 네가 떠나서 내가 행복해. 이런 것 같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찾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흑폭풍이 온 느낌이 난다. 라는 거예요. 흑폭풍 온 느낌이 나. 저기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락이 닿는 게 아닌가? 여기 자꾸 이게 나오네. 음, 뭐가요?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 같아. 음, 내가 이거 그렇다니까. 음, 근데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응답이 없는 건지 둘중 하나야. 둘중 하나는 응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왜 응답을 하지 않겠나라고 한다면은 음, 이거 뭐 바람 바람 아니에요 여기? 어, 여기 바람인 것 같아. 어, 근데 뭘 뭐가 이쁘다고 응, 뭐가 이쁘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음 변명이라도 하고 싶고 그때는 솔직히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변명을 하고 싶은 거지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남자들은요 바람을 펴도 요 아무 일 없었다 그래 왜 아무 일 없었다 그래요? 그그 그 이유 아는 사람 있으면 쭉 적어봐 난 알지 <웃음> 헤어지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도 있기도 있고 그 남자들 발의 철칙이라는 게 있어 현장을 들켰어도 오리발을 내물어야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래야지 내 여자가 용서를 갖다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지 거기서 인정하는 순간 용서는 없는 거예요 어 발뺌을 해야 돼 현장을 들켰어도 어, 전연이내 옷을 벗겼어 막 이런다던가 지가 끌고 들어갔더라도 그래야지 그래야지 된다 왜? 내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은 그거거든 어, 나는 어, 변명이라도 듣고 싶은 거지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들켜도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음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야 변명이라도 어, 저기 뭐야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안 들어주나? 아니면 은 에이 진짜 열을 열을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가나? 아. 어디 봅시다. 이게 돌아오려고 하는 건지 그냥 시도 안하고 떠나는 건지 이 사람은 저기, 뭐야,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 있고, 어, 카드상은 그래요. 어,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변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 난 그렇, 그 카드에선 그렇다라고 보여져. 음. 근데 이게 솔직히 그래. 저기, 뭐, 집을 짓는 게 어렵지, 부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 이 사람 지금 미래, 미래는 어떤가? 현재까지 했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후회가 막급이다. 어, 후회가 막급이다. 라고 봐요. 내가 미친 짓거리를 했지. 내가 미친놈이지. 어, 이 좋던 관계 다 부수고, 이제 와서 이게 무엇이냐. 후회가 막급이다. 음, 후회가 막겁이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걸 놓칠 못해. 뭘 놓칠 못하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행복했던 시절을 갖다가, 계속 대내이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 어떡하겠어. 음,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갖다가 다시 만들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다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여기는 연락이 올 확률이 조금, 음, 있어요. 음, 이 사람은 자기가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빌, 아, 어쩌면 용서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음,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사람을 받아줄까?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너 진짜, 어, 너 진짜 그 여자 정리한 거 맞아? 그럴 수도, 여러분들이 그걸 물어볼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여러분들이 그걸 물어볼 수 있겠다 싶고 이 사람은요 기다려봐요 야 대박이다 씨. 왜요 라고 한다면 은아 이거 나온 대로 해줘야 되나 와 이게 제외가 될나 진짜 이거 어떻게 여러분 제외하고 싶은 사람이면 어떻게 아나 왜요? 라고, 선생님, 괜찮아요. 그냥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와, 대박이다. 아니, 뭐, 그, 저기, 뭐, 이럴 거면서 뭘 빌고 변명을 하고, 뭐라고, 지랄이야, 진짜.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하고 해서 안 되면, 어, 또 상대방, 그한테로, 어, 어, 저기, 뭐, 아직 그쪽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얘가 조금 기회주의적인, 기회적인, 기회주의자인가? 어, 여러분하고 만약에 안 되면은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것 같은데, 안 되면 그쪽으로 가겠다. 뭐, 뭐 이런? 야, 배수해 진을 치고 해야도 될 똥말똥이야. 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얻는데, 얘가 안 되면은, 내가 갈 곳을 갖다가 마련해놓고 하면, 너 같으면은 들어주겠니? 어? 너 같으면 들어주겠어? 어~ 이~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할 찬스가 왔는데도 얘가 그걸 못 잡는 것 같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냥 뭐만뭐 뭐 만약에 재해가 된다 그러면 약해 정리하고서 해가지고 걔를 정리할 수도 있지 어~ 어, 그럴 수도 있고, 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죄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죄를 원한다 그러면, 걔 정리한 증거를 갖고 와, 그러세요. 네가 정말 나한테, 미안하고, 진짜 나한테 돌아올 마음이 있고, 진짜 반성하고, 죽어도 안 그럴 거면, 그, 그년 정리했다는 증거를 나한테 갖고 와, 라고 하세요. 어, 아, 선생님, 진짜 싫어요. 제일 싫어요. 그러면 갖고 오면 차, 그럼. <웃음> <웃음> 참 좋은 거 갖고, 참 좋은 거 가르친다. <웃음> 갖고 오면 참은 <차면> 되잖아. <웃음> 싫으면. 뭐 어렵게 생각해. 좋으면은 그냥 그렇게 제외하는 거고, 어. 싫으면은 그렇게 해놓고서 참은 되잖아. 어. 너 이렇게 해놓고 나쁜 년 소리 듣겠지만, 야, 내가 언제, 어, 저기, 뭐, 저기, 막, 걔 정리하고 오라 그러면 오라 그런 거지. 오면 받아준단 말은 안 했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아참 좋은 거 가르친다 <웃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돼 <웃음> 그렇지 <웃음> 무튼 어, 여기는요 그런 거 같아. 만약에 재해를 하게 된다고 라 한다면 은 그쪽 정리 다 정리하고 와 그래갖고 걔를 갖다가 정리하고 오던가 어. 아니면 걔가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꺼져 그런다던가 둘중 하나다. 어. 연락이 오기는 올, 올 확률이 꽤 있겠다라고 봐요. 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 맞아. 어. 좋아하는 건 맞고 근데 그 얍삽한 게 하나가 있어서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야 돼. 어, 왜 이래 하면은요 아무리 지구에 반은 남자, 지구에 반은 여자라 하더라도요, 사람 구하기 힘들어. 어, 사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완전히 자르면은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재해를 바란다면 어떡한다? 걔 정리하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여기 투컵이 나온 걸로 봐서 마지막에, 어, 저기 막, 투컵이 나온 걸로 봐서는 어 나쁘지 아니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일단 대화는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봐요. 어, 그 다음에 행동은 눈치껏 알아서 해야지. 아네 그렇습니까. 네 3번 카드리딩 도움이 되셨나요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떠난, 어,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 연락은 언제쯤?인데, 요 카드 덱 3개에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카드로 해서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웃음> 손이 제가 크죠? 어, 이걸 갖다 한 번에 옮기려고 들다니 아무리 커도 <웃음> 그래도 세갠데 <3개인데>, 그죠? <웃음> 자 어디 4번 카드 어디 한번 볼까요? 참 여기는요 음, 아니 이럴 거면 왜 떠난 거야 왜 오라고 한다면은 어, 1234번 카드 중에서 얘가 제일 찌질하네 음, 아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만 이게 남자는요, 꼭 이게 남자가 아닐 수도 있지. 어, 여자, 남자가 뽑았으면 이게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 남자는요, 이게 그, 여자하고, 내 여자하고 헤어지게 되면은요, 어, 복이, 복이 나가. 어, 특히 어떤 사람? 나한테 헌신했던 사람을 갖다가 버리게 되면은요, 복이 나가. 어, 복이 나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 그니까, 남자분들은, 만약에 이거, 보, 보, 보 어, 말도 더듬는다. 제, 그, 리딩 시청하시는 남자분들, 진짜 내 좋은 짝을 만났다, 그러면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여자는요, 남자한테는 하나의 복이거든? 어, 복이고, 말 그대로 나한테 근원이 된다, 라는 거예요. 어, 가와 만서성이라 그러잖아.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하늘도잘 풀린다라는 거야. 이렇게 막 여기저기 정을 뿌리고 다니면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그니까, 러 좋은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꼭 치고, 이 사람은 내 보배요, 라고 해서, 어, 가정을 갖다가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야지, 어, 돈도 잘 벌리고, 하는 일도 잘 된다, 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음,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 카드 보시는 분들 좀잘 됐으면 해서, 어, 명략적으로 보면은, 여자를 갖다가 제로 놓고 보잖아. 굉장히 기초적이야. 그냥, 내가 굉장히 교과서대로 말한 건데, 그러기 때문에, 여자랑 헤어지고 나면 재물이 나가는 거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귈 때도 신중해야 되고 왜냐하면 좋은 여자를 사귀려면은 나한테 좋은 재재 그런 그런 뭐지 그 그. 에너지들이 들어오는 건데 내가 납그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사귀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저기 막이 여자 저 여자 한다 그러면은요 이죄가 혼탁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풀린다 안 풀린다 잘안 풀려 제서 음. 제가 혼탁해지면은요 일안 풀려요 음자어리봅시다 여기는요. 여러분 떠나서 진짜 되는 것도 없다. 돈이면 돈. 어쩌면 직장도 잘렸을 수도 있고, 놀고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되는 일 하나하고 인생이 고답플 수도 있겠다. 여자 생각은 간절하고. 그리고, 그, 저기, 막, 그때 여러분들 떠나올 때그 당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헌신해 줬다 라는 것 같다가 이 인간이 아는 것 같아 얘는 인간이다 라고 봐 음. 그러면서 왜 떠났냐 라고 하면 음. 새로운 사랑 음. 조금 더 젊고 싱싱한 여자를 갖다가 음. 어 저기 하고 싶었어 라고 그런 거지 여기는 연상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다는 거야 야 너는 나이 안 먹어 이게 어디서 이씨? <웃음> 그런 거고, 얘는, 4번은 진짜 잘 헤어졌어. 어 무슨 제외, 난 솔직히 4번 카드는, 내가 1, 2, 3번까지는 그래도 내가, 저기, 근데 4번은 아니었시던데? 음, 내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나보다. 어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얘는 뭐, 누구를 말다다 그렇게 오래 가져가고 그럴 사람도 못 되고요. 어 핑계도 많고, 음, 어 핑계도 많고, 음, 뭐, 저기, 막 나름 자기는 자기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에이그, 못 났다, 못 났어. 저기, 모질이다, 모질이. 음, 그렇다라고 봐요. 여러분한테 연락이 와, 이 사람은 왔을 것 같아. 어, 왔을 것 같고, 음, 그냥 여러분을 갔다가, 저기, 막, 놓고 가기는 가기는 갔는데, 그 때, 그 당시에도 가면서도 좀 찌질했었던 게 아닌가. 왜 그러냐요? 왜, 왜, 그래요? <웃음> 어, 왜냐라고 한다면은, 뭐 나름치가 씩씩하게 간다고 가는데, 가서 얼마, 얼마 안 있어서, 바닥 났어. 금전적으로도 뭐. 이, 예, 저기, 뭐, 부어라 마셔라 하고, 뭐, 부어라 마셔라 할 돈이라도 있나? 제대로? 찌질인데? 음, 부어라 마셔라 할 돈도 없고, 아이, 진짜, 여러분 없으니까 진짜 끈 떨어진 연에다가 낙동강 오리알에다 개밥의 도토리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게 일하기는 싫고 음. 그래도 다 모성애 가득한 누나 어, 누나 아니면은 꼭 나이가 뭐연아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많이 챙겨줬을 텐데 얘는 뭐 알아? 어. 아니, 이제 여러분하고 있으면서도 이랬네. 여러분하고 있으면서도 이러면 현재는 오죽할 거야. 난 진짜 어왜 그랬냐라고 한다면은 지겨웠대요. 음 지겹고 너무 식상하고 재미가 없었대. 어 너는 맨날 그니까 바쁘고 당연히 바쁘지 먹고 살려면 네가 백순대 이 새끼야. <웃음> 어, 네가 백인데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네가 벌지 그랬니? 응, 응? 네가 벌 벌어서 네, 네 여자 호강시켜 주지. 응? 탓할 것 탓해. 저기 막 그딴 걸 탓하고 앉아 있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얘는 요후폭풍이 되게 되게 세게 왔고요. 어쩌면 직장도 전전긍긍 여기저기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음,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갔다가 지겨워가지고 홀라당 아, 홀라당 가버리긴 가버렸는데. 아,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응. 뭐하게, 뭐하게, 뭐하게. 뭐 하긴 뭐 하긴 뭐게. 저기 막, 저기 막, 집어름 뭐 어디 남 주겠어요? 어디서 전, 저기 막, 그 뭐지? 그, 뻐꾸기 날리고 있지? 어, 뻐꾸기 뭐 어, 누나들한테 뻐꾸기 날리고 있겠지. 응, 돈 많은 누나들. 야, 돈 많은 누나 꼬실래도 꼬시는 것도 몸 좋아야 되고 얼굴 좋아야 되고 쉽지 않아 응, 그것도 부지런해야 돼. 게으름은 못해 그것도. 야, 차그 저기 막팔 잡히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팔 잡히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야? 그치, 응. 어, 지금, 뭐, 나름대로 찍어둔 언니들하고도 다안 된다. <웃음> 아니, 얘는 지금 저기, 뭐, 마음의 변화를 하라 그랬더니, 왜 인간홍보가 나오지? 와, 진짜다. 얘는요, 지금 하는 일 지금 다안 되고 있고요. 마음의 변화? 음. 어. 좀 이렇게 뭐 반성 같은 건안 해요. 어, 반성이나 후회 이런 거는 없어. 그럼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냥 일하기 싫다. 아이고 놀고 싶다. 어, 놀면 하늘에다 저기 막, 놀, 놀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입으로 쏙 이러는 것 같아. 음, 그냥 자기는 그 진짜. 일할 체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일할 체질은 뭐 어서 다뭐 타고 나냐 이런 것일게요. 음 그런 것 같아. 자기 일할 체질도 아니고 아 진짜 일하기 싫어 죽겠고 아 진짜 일을 게 갔다 어떡 하면 좋아?라고 하는 것 같고 되게 투덜거리네. 어 말도 더럽게 말어 <웃음> 막 투덜 투덜. 아뭘 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일하기 싫어 죽겠고 아그 가게 사장은 왜 그러는 거야 왜 도대체 아, 아 진짜 재수없고 보기도 싫고 아때 아, 때려치고 누나한테 연락이나 한번 해볼까 그럴 수도 있어 어 때려치고 누나한테 연락하고아 그냥 나 진짜 누나 가게 샷다맨 할까 그냥 나 샷다맨으로 취직한다 그러면 취직시켜줄까그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자기는,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내, 이, 지금, 이, 어려운, 이, 이걸 갖다가 해결해 줄리는, 어 누나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진짜로. 음, 왜냐면 일하기 싫거든. 어, 어째, 저기, 막, 근데 여기서 못 빠져나오지. 계속 이게 나오네. 응, 어, 뭐요? 라고 한다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시추에이션? 어, 그렇게 하고, 만약에, 뭐, 가, 뭐, 계속 직장을 갔다가 옮겨 다녀야 되는 이 시추에이션 그 거기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라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미래는 어떨까 어디 봅시다 이걸 꼭 봐야 되나 이거를 <웃음> 1, 2, 3번 카드 다 봤으니까 보기는 봅니다만 아나 이거 보면 욕 나올 것 같아서 그러지 <웃음> 나도 우아하고 싶어 어디 봅시다 음. 음. 저기 만이 사람은 본인은 편하게 산다.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걱정이 없다. 뭐가 어떻게 됐든. 어, 뭐 속시끄럽고잠 안오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건 있지만 또 이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음, 여러분이 안 받아줄 것 같아 이 4번 카드는. 나 어, 솔직히 받아주지 말라고 그러고 싶은데 또 솔직히 또 기다리는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진짜 4번 카드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근데 나는 솔직히 받아주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러분 이용해 먹는 것일 수 있어 어, 여자 주, 주, 주변에 여자 안 정리하고 오지 싶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 주면요 그돈 갖고 그녀 하고 가서 술 먹을 수도 있어 응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일해가지고 어, 이런 쓰레기한테 돈 쓰지 말라고 아 미안해요 쓰레기라고 해서 기분 나빴다면 진짜 미안해요. 근데, 얘가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음, 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궁어 주머니, 어, 주머니 사정도 진짜, 어, 사정 엄청한 주머니에다 손 넣으면 먼지밖에 안 나와. 그러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서든지 여러분의 등에다가 빨대 꽂고 싶어가지고 계획 짜고 있어, 지금. 빨대 꽂고 싶어서. 음, 얘가 여러분들한테 온다 라고 하면 그거 빨대 꼽으러 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러분 나 솔직히 음, 좀그렇다해안될것 같다 <웃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음, 그게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어떻게 빨대를 꼽으러 오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음, 빨대를 꼽으러 오지만 뭐그 어떻게 다가오냐라고 한다면은 얘도 계획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 뭐 누나 동생으로 뭐 이렇게 해 갖고 다가올 수도 있어. 어, 휙 타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거리를 갖다고 확보하자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거리를 확보해가지고 여러분이 방심한 틈을 다싹 타가지고 어떻게 한다? 기회를 봐가지고 집 빨대를 꽂겠다라는 거야 음. 여기는 빨대 꽂으러 오는 거예요 음. 여러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러지는 않아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진지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 진지한 사람은 아니고 자기가 먹고 즐기기 위해서 그러고 뭐 여러분하고 곁에 있으면 좋잖아 먹여주고 채워주고 어, 용돈도 주고 난 조금 일하고서 나가 놀아도 되고 어, 여러분은 바쁘니까 얘가 나가 놀아도 뭐 쫓아다닐 수 없지 그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해?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망고 땡이지. 어. 난 솔직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해서 이런 사람한테 돈 쓰는 거 진짜 나는 반들세. <웃음> 어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지. 근데 또 모르지. 왜냐면 카드가 이게 경중이 있잖아요. 어 그냥. 문이 없어서 자꾸 직장을 갔다가 전전긍긍하는 친구고 진짜 여러분한테 빨대 꼽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다라고 한다면은 뭐 용서해줘도 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봐. 어,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이 7번 소드는요, 빨대 꼽는 것도 되지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도 있거든. 약간 허세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뭐친뭐 뭐 친한 뭐 누나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비, 그러니까 좀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좋게 해석을 하자면, 왜냐면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왜냐면, 아까도 그랬잖아. 카드에는 경중이 있다고. 음, 그래도 사람이 운이 안 좋아서, 운이 안 따라줘서 그렇게 못 일어서는 거다라고 세, 어,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리딩이 가능하다. 다야 나쁜 놈이겠습니까? 이거 뭐, 500명 천몽이 보면 500명 천몽이 다 쓰레기야? 어유 그러면 뭐, 쓰레기장 아주 그냥 논하게? 그렇다라는 거지. 그건 아니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자는 여러분이 되게 잘할 거 아니야. 만약에 남자가 뽑으신 분들, 여러분의 여자는 여러분이 다 잘하실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노력하는데 진짜 운이 안 받쳐주는 거라면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고 어, 저기 막 불러서들 걸 갖다가 어, 남의 등에다가 빨대 꼽아가지고 어, 빨대를 꼽아가지고 쪽쪽 어, 등골을 갖다가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반대다라는 거예요. 음. 아시겠습니까? 어, 여기 두 가지 케이스예요. 순한 맛, 매운맛 어, 골라서 알아서 새겨서 들어요. 네, 4번 카드리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지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